어금나 생기면 어버어뭐뭐뭐보고말 진짜 데 아니 여전히 찍을 것 같아. 미안합니다. 어뭐예요 카메라. 반갑습니다. 촬영이 끝나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이거 술 아니에요? 냄새가 술 냄새인데? 아..어? 이 소주가 아근데 완전 종이온카네. 열어도 돼요? 종이온카는 네, 또 네. 다양한 라벨이 있어. 이거, 이거 박스도 열어봐. 잠깐만 이건 회 아니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뭐야? 뭐야? 왜? 이거 그거잖아. 시바! 시바! 제발! 아니 우리 월슨 후원 작품 중에 회사로 들고 오셔서 여러분들 드셨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음. 모으던 술을 저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와. 아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와. 오늘 수박지다. 오! 우와 맛있겠다. 대박. 우와 산맛지다.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술안 죽여서... 내려가. <웃음> 이게 뭐야? 내려가. 그러면? 뭐부터 마시나요? 그 뭐야? 시바스리갈. 응. 시바스메이커. 이거... 이거. 시바스리갈 부터 어. 조금씩 드릴게요. 네. 발부터 올려주세요. 올릴게요. <웃음> 돌렸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무것도 웃음> 맛있어.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예예예 목만 죽어요. 야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그래. <웃음> 이게 너무 세다 센데 어. 그알코량 하나 넣어 몰라 응. 원샷하는? 어, 조이 근데, 근데 불타 불타오르네 파여 워럿 <웃음> 낙지 좋아해? 아 너무 좋아지좋아니 준호 형이 마여 워럿 인도 해빈다니까 윈드가 뭔데? 워라 <웃음> <웃음> <웃음> <와라> <웃음> <웃음> <웃음> 두가 <웃음> 뭔데? Oh, 가 뭔데? k 민두가 why? 이 m not y I n d y I n d 아 w <웃음> w w I d o n 이 know. I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스스스스스스스나 네. 예, 우리 끼리 게임도 좋지만 네.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 네. 사람 어떨까? 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자를 아시죠? 응? 알아요, 아다 그그 랜덤, 랜덤 영상통합. 어. 아요 아자. 네. 그래? 그래서 네. 아자를 해서 아싸 음.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아싸? 어, 인싸 아닌가? 아싸? 응, 아싸? 아자를 인싸 챌아다 인싸 챌린지. 아다르 인싸 음. 챌린지. 아자를 인싸 아자 인싸 챌린지. 아 인싸 챌린지. 아다를 싸 챌린지. 아다 인싸 챌린지. 아다 인싸 챌 아다를 인지아아 그러면서. 대화 자리 들어가는. 그래, 그거 재미없으면 끊어버리거든. 재미없거나 못생기면 끊어버리거든. 어, <alled> 어 <근데 웃음> 그러면은. 왜 아까부터 왜나 보고 말하냐고. <웃음> 형이 아가를 고르는 것 같아. 그거 시바스레갈 먹어. <웃음> <웃음> 등급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낮은 사람이 볶주를 마시게 오! 역시 게임, 게임, 역시 게임. 게임하면 게임할 때 진단을 준다고. 오늘의 어, 어, 그러면... 악세체링이 시작! 시작! 가겠습니다! <웃음> 좋아 좋아! 오케이! 아빠 나팠부터? 제 예상 시간은 3초입니다. 와이 너무 긴거 아니에요? 오, <웃음> 1, 일. 자신만만 하시네요. 자 할게요 진짜로. 오케이. 네. 야자신 잠... <웃음> 자신있어.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 잠시...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어이. 어이. 이야 어이. 스타벅스 커피네. 맛있겠다. 네. 저도 배고파요 형님. 네. 오 맥북 프로 맥스예요 맥북, 맥북 좋은 거네 맥북. 네. 네. 여보세요? 촌놈인가보다. <웃음> 네 맞습니다. 서울에 8년 산 첫놈이고요. 경남 진주 출생입니다. 예. 음. 음. 음. 뭐 어떻게 해야, 이럴 경우에? 3분. 오! 7등급이죠. 와, 와. 완전히 아스. 야 염소랑 촌놈이랑 3분을 대화를. 나나 촌놈인 줄 알았어. 음. 그럼 뭐살안 먹겠죠?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h e l l 5? l e l 5? Level 5? l e e l 5? Level 5? Level 5? Level 5? Level 5? Level 5? 어, 말안 통하는 척 해야 되나? 형이 오히려 염소인 그 척하면 어때요? 음. <웃음> 저 진짜 준용인 줄 알았잖아, 음. 처음에. 음. 음. 어? 소품 사용되나요? 아, 네. 가가아 아, 이거. 약간 필터가 있네. <웃음> 안 돼요. <웃음> 아니 연예인, 연예인 예니에 연예인, 연예인은 연예인 통안 돼요. 연예인 그거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때요 아, 그렇게. 으, 어떡해? 시작! 시작. 뭐예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랑 옷이 비슷해요. 어? 그래요? 똑같은 옷 있어요. 흰색깔. 여자 옷인데? 아니 여자인 척 그만 하시고요. 네, 미안한다. <웃음> 그거 어디 거예요? 모르겠는데? 핀셀에 아, 샀는데? 다른 거예요. 다이아몬드 라이라 레이라? 다른 거요 잠깐! 아우 프리인데 여자인 척그만요 레카마 걸려 버렸다. <웃음> 아 <웃음> 아. 어, <나라도> 아... <웃음> 스트 아, 잘 먹히고 있다 생각해 아, 너무 잘해 달. 내비 힘 나올 것 같아. 아. 아 어, 얼로 뭐, 아, 저... 어, 안녕하세요. <웃음> 어, 잘생 아, 형형 형. 형 저그 이틀 전에 눈시는데 어? 괜찮은데? 그 며칠 됐어? 이틀 됐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눈썹보다 예쁜데? 그눈 군대... 한번 눈썹에다가 <웃음> 무슨 짓이... 아, 빵꾸 났어 <웃음> 눈썹에 아, 이거 스크래치 입은 거예요? 어, 아, 맞아 맞아 5점 만점 5점, 면몇 점? 3점? 아, 3점? 야, 그래도 너 눈썹... 너 눈썹 이쁘다고 지금 내 눈썹... 어 군대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나? 지금 휴가 나왔죠 그쵸? 아니 어쩐지 머리가 딱오 해군 다니고 있었나요? 개관지나네몇 기야, 몇 기야 너 지금 <웃음> 나 <웃음> 어딘데? 지금 내가 지금 촬영 중이거든. 혹시 영상 소스 써도 될까요? 무슨 영상 소스쓰고 있는데요? 아 리플레스 채널이라고 있는데 유부. 그 남녀 나와서 톡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아저 옛날에 봤어요. 난옛날에랑 나도 최근에 나와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맞아요, 그 채널 맞아요. 써도 됩니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하세요 얼굴이 빨개지네요 제가. 저도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캐팔려고 군대도 안 다녔는데 저는. 아 알겠습니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7등급, 7등급. 아 7등급, 레벨 7입니다. 아니, 어때요? 어땠, 어딨어? 배가 없네? 안 돼, 배가 없어이 친구가. 예 소위인데, 상대방이 있어야 그러니까 아, 상대가 많아, 많아, 맞아, 많아. 맞아. 이게 자연스럽게, 나고 그냥 갑자기 형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반말. 어,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나를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다음, 주영입니다 아, 나 어떡하지? 아이, 잘할 거잖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네. 뭐해요? 코로나 걸렸어요. <웃음> 병리? 아 대박! 저도 얼마 전에 걸렸었어요. 혹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 아세요? 유튜브? 네, 오! 맞아요. 네, 네. 알게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안 아파요? 응. 어? 어? 어? 뭐 차려? 네, 네, 아, 아니 기본적으로 아니, 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까지 중간 점검 한번 해봅시다. 7 5 5 5 5, 5 7 7 6 6, 6. 저거도 뭐, 오늘 뭐, 나오려면 뭐, 뭐, 뭐, 뭐, 오늘 나오려면 저거가 돼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술게임으로 진짜 나, 좋다 이거. 수술도 다, 수술도 다, 수술도 다. 자! 갑니다 어, 대기할 때가 떨려 대기할 때가 와.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뭐일 중이신 거예요? 네아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실험 중이에요 어? 어떤 옷시험이요난뭐 아, 이런 거 밥먹한테는 거뭐 식사는 하셨어요? 아 했죠 예, 아못 드셨어요.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오케이. 아니 내가 조금만 먹었는데? 뭐야? 뭐야? 뭐야?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예! 레벨치 레벨치 레벨레이는 악사들이 너무 많아. 악사들 인사들. 못 당기면 꽤 높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장난 아니네요. 긴장했어. 아, 아, 아, 아, 앞으로 못 당기기. 자는 너랑 나랑 꼴등이야. 러브 랜딩으로 마무리할까? 왜? 왜? 왜? 야! 아방 켜. <웃음> 아 이렇게 넉넉해? 아, 근데 재밌는데? 재밌지, 재밌지? 내가, 재밌어 내가, 내가 하고 너네 떠드는 것만 들으니까 어. 재밌어. 뭔가 딱 하고 등급으로 나오니까 어. 뭔가 더 재밌어. 뭔가 끌어야 될것 같아. 어, 아, 그래야 아, 될것 같아. 맞아, 맞아. 이게 낯선 사람한테 오는 그런 흥미가 있어, 확실히. 그 친구가 계속 떠올라요. 어. 형, 제 눈썹 좀 평가해주세요. <웃음> 그리내 눈썹 5점 만점에 3점 중. 재는 사람 많다,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 많다. 안녕. 안고 있는 느낌인데? 폭사가레 뭐. 뭐들어뭐 먹어요? 잘 먹어요. 어우, 맛있긴, 맛있아나 지금 다시 하려고 했는데. 아저 아저씨 아 <웃음> <웃음>